우리를 철들게 하는 건 가장 낭비하는 시간은 방황하는 시간이고 가장 교만한 시간은 남을 깔보는 시간이고 가장 자유로운 시간은 규칙적인 시간이고 가장 통쾌한 시간은 승리하는 시간이고 가장 지루한 시간은 기다리는 시간이고 가장 서운한 시간은 이별하는 시간이고 가장 겸손한 시간은 자기 분수에 맞게 행동하는 시간이고 가장 비굴한 시간은 자기 변명을 늘어놓는 시간이고 가장 불쌍한 시간은 구걸하는 시간이고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은 최선을 다하는 시간이고 가장 현명한 시간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시간이고 가장 분한 시간은 모욕을 당하는 시간이고 가장 뿌듯한 시간은 성공한 시간이고 가장 달콤한 시간은 일한 뒤에 휴식 시간이고 가장 즐거운 시간은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고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사랑하는 시간이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이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게 됐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다. 내 등의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 같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다. 내 등의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이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아왔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에 짐이 나를 부리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 하나를 잘 넘게. 되었다. <목소리도>